왜? 뭐야? 너 들고 있는다며? 포크로 응. 응. 해도 되나? 응. 어때? 괜찮지? 어? 이거 괜찮지? 어, 이거 괜찮아 괜찮아? 아, <웃음> 하나에 천원이래 응. 먹어봐 뭐 먹을래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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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땅 응? 땅, 응? 응. 땅, 응? 땅, 왜 땅, 응? 땅, 응? 땅, 응? 땅, 응? 분 응? 땅,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아딱아딱 맛있어? 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 저렇게 맛있어? 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딱딱 딱어딱딱게딱 딱딱딱 딱딱딱 어어게 딱딱딱 어 송다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? 왜 우리 안가! 우리 봐 왜가? 우리 방가고야 그래도 콧구멍 우리 방 어? 니 콧구멍? 아니 콧구멍 너무 콧구멍 우리 방에 니 콧구멍 아아니야쉰쉰이만 타고 가자 지금부터 해리와 테리의 코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나 아, 박수 아, 쳤어 <웃음> 어. 이거 너무올라가 이걸 할거야 응, 이리 세요 <웃음> <웃음> oh, I could never let, let you go, go on thinking about the secrets, t o You k n w d e a on the bed, bad, the world, a t I will find anyone like you. I'll never tell, never tell, j o y t n o m e a e a d e m e a m e a e a d I'm d m e e e e e e i e e e i e e e i e e e 우아한 느낌이야, 쌩? 네. 걸으실게요. 아, 기침을, <웃음> 기침을 갖고 있나, 쌩? <웃음> <웃음> 어. 자기야, 모델 분! 머리띠 그렇게 쓰시면 어떡해요? 다빼요방이지 <웃음> <웃음>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왜 이렇게 걸으실 때 막, 어, 입을 막 하고 표정을 막 이렇게 하세요? <웃음> 아, 아니, 나도 모르겠어 <웃음> 그런 거좀 빼고 하실게요. 좀, 지금 좀 느끼해가지고 다시 좀 상큼하게 하세요. 준비, 시, 그죠?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. 알았죠? 시작! <웃음> 손도 안안 돼요? 엄마! 어? 엄마! 어? 입을 가리고 있으면 도착할 때 어. 어, 진짜 나이도잘안 어. <웃음> <않아>, 입을 알아어아 I like you. That's for sure. Never have to close the door.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. And I'm i s s you so bad. Never tell, never tell just trust that i'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